잉여맨로블록스 얘들아, 얘들아! 오늘 녹화하느라 고생 많았어! 이 50만 구독자를 가진 잉여맨님이 너희들한테 고기 쏠게! 야호. 고기 줘 고기 좋지, 댕댕어? 완전 좋지요! 그치, 오늘 고생도 했으니까 소주 한 잔도 하자! 크... <웃음> 크..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! 와, 오늘은 좀 조용하네! 어유 야 저분은 혼자 먹으러 오셨나봐 꽤나 미인인걸? <웃음> 예쁘다 예쁜 여자들은 이슬만 먹는다는 게 정말이었어 <웃음> 어쨌든 얘들아 앉아 앉아 뭘 주문할까 사이다 콜라 그리고 공기밥 3개 공기밥 먹을 거지 다들? 네. 소주는 한 병이에 된장찌개 하나 물냉 그리고 목삼겹살로 4인분이요 네네 얘들아 여기 고기 진짜 맛있대 기대해도 좋, 좋다 그런데 어? 저쪽에 있는 여성분 혼자 왔나봐 음? 우리 가위가버진 사람 <웃음> 가위가버진 사람 저쪽가서 번호 물어보기 <웃음> <웃음> 나쁘지 않군 그래 자 그러면은 가위바위보한다 가위 바위 보무 바위 내가 이겼네 <웃음> 가위 바위 보바 요호 이겼던지 무 뭐? 내가 이겼어 <웃음> 내야 <람 mater> 뭐이좀 장난치... 말도 안 되는 내아야 장난치지 말고 가, 다녀와 사실 내가 가고 싶었어 난 아름다운 레이디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든 야 가서, 야, 가서 소주 한잔 얻어먹고 와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나 미인이신 것 같은데 잠깐 자리에 합석해도 될까요? 아 <웃음> 안되겠는데요 아 정말요?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? 음. 님은 마치 된장찌개처럼 생겼어요 <웃음> 리아야 <웃음> 싫어요. 리아야 네가뭐 그렇지 앉아 고기다 먹자 리아야 음. 많이 힘들지? 차여가지고 음? <웃음> 우는데? 자, 목삼겹살 도 여기다 놓고 너무 맨하 어 진짜 내가 된장찌개처럼 생겼어 볼게, 볼게 <웃음> 와어 된장찌개처럼 생겼어 에이, 된장찌개는 좀 심하네 천국장이면 모를까 응. 진짜 발냄새 나게 생겼어 <웃음> 얘들아 너무 미안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고기 먹고 풀어, 풀어 일단 우리 먹는 데에 좀 집중해보자 여매는안 되겠어 아무래도 응. 나 성형하고 올게 성형하고 온다고?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. 됐어 뭐고깃집 왔는데 성형하러 가아쟤 이상한 애네 쟤아 진짜 그러면 리 없이 고기나 후딱 먹어볼까? 그래 우리는 고기에 좀 집중해보자 그리고 공깃밥은 또 삼겹살이랑 먹어야지 아, 무슨 소리야 아까부터? <웃음> 살다 맛이 좋구만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누구세요? 안녕? <아니요? 웃음> 당겨봐 나야 어. 성형하고 왔어 어? 어. 좀 빠르네? <웃음> 나이 색달라진 모습을 그녀에게 말해줄 거야 <웃음> 이런 내 모습이라면 받아주지 않을까? 어떡한 코에 아 일단 날렵한 눈매 먼저 가기 전에 한잔하고 와 그래 어, 너도 긴장되니까 나의 이 용기를 음. 술의 힘을 좀 빌려야겠구만 일단 나 고기 좀 구워줄게 맛있게 어 고기 구워졌다 먹어야지 자 이제 먹어볼까 고기 맛은 어떨지 음 맛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약간 느끼해진 입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는 물냉면을 음, 음, 맛있다. 비빔냉면 먹어볼까? 한 그릇째? 어, 음. 맛있다. 자, 이제 애들아 소주 먹어야지. 오늘 고생했고 리아는 꼭 오늘 여자친구 사귀기 바래. 좋아. 자, 짠, 짠, 위아유 <목> <목> <웃음> <웃음> 거기 치즈 퐁듀 닮으신 분? 저랑 한잔 하실래요? 니아를 니 부르는 건가 봐 저요? 당신은 치즈 퐁듀같이 달콤하게 생겼군요 <웃음> 저요 그럼 같이 한잔 하죠 <웃음> 어 같이 한잔 하세요 저어 어, 합석한 거야? 여민아, 성공했어. 오늘부터 1일이야. 어, 어. 아, 두분 오늘 사귀시는 거네요? 네 아내에게 인사해. 아이까지 생각했어, 벌써? 손자까지 생각했어. <웃음> 아, 일단 이거 고기 한점 남은 거 드세요. 죄송한데 김치찌개 닮으신 분은 말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저... 둘이 가서 드세요. 저희 조용히 먹게. 네. 정말 닭살이야. 저, 저기. 미아야. <웃음> 야 여기. <이렇게. 웃음> 야 뭐야? 야 뭐야? 야너 <웃음> 야, 이게 니, 니 여자친구를 구우면 어떡해? 아니야, 지금 고기 뒤집는 중이야. <웃음> 고기 뒤집는 중이니. 오해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어? 어? 들어와. 생일 야니 네 여자친구 괜찮은거야? 지금 많이 신나있는 상태야 니네들이 <웃음> 진짜 어울린다 댕댕아 여기 고깃집에 어? 비밀이 있대 우리 그 비밀 좀 보러 어? 갈까? 따라 따라 따라 쟤네들은 연애하게 냅두고 우리 들이 가자 가자 주치, 여기 주치. 지하에 VIP만 갈수 있는 예약속이 있거든? 근데 여기 고기가 왜 맛있냐면 여기가.. 부족한데? 어 어? 뭐지? <웃음> 어? 원래 여기 있었는데? <웃음> 원래 저기에 도살장이 있었거든 돼지 도살장이 근데 없어졌네? 아 직접 잡아서 맛있다는 말이구나 얘들아 나 이제 좀 배부른데 너네는 더 먹고 갈 거야? 니네 여자친구랑? 그럼 어어 어, 맛있게 먹어 우리 나... 어울리지 않니? 어나 내가 계산은 하고 갈게 그래? 어어 어. <웃음> 역시 친구 좋다는 게 뭐니? 야, 사장님! 사장님 어, 잘 부탁해요 사장님 저쪽 테이블에 이쪽 테이블 얼마예요 네? <웃음> 60만원이요? 리아야 <웃음> 나 먼저 가볼게 나도 리아 잘 부탁해! 나 가볼게! 리아 계산하고 와야지 들어가 들어가 어 리아 잘 부탁할게! 가자, 가자, 빨리 가봐 빨리. 나 <웃음> 나도 이만 각은끈것 같아서 말이야 내일 봐! <웃음> 댕댕아 우리 집 가자 이제 음, 여맨이 너네 집으로? 음 오늘 술 한잔 했으니까 우리 자고 가 어, 어쨌든 뭐. 오늘 리아는 사랑을 찾았고요 어, 야, 리아가 60만원 결제하더니 화가 나가지고, 야, 나 우리한테, <웃음> <웃음> 야, 화나가지고, 우리한테 오는 거 봐, 야, 야, 미안해! 야, <웃음> 미안, 미안. <웃음>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나한테 왜 그랬어? <웃음> 아, 소주 한잔하자, 소주 한잔해. 진정하고, 소주 한잔하자, 어, 한잔 받아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왜 그랬냐고. 하여 <웃음> 아, 리아는 60만원 결제했고요 리아는 또, 어, 니아야, 니 여자친구 바람난 거 같은데? 오늘 시간 어떻게 되세요? <웃음> 글쎄요, 난 라면을 좋아하는데 오, 제가 또 라면을 질기게 끓이거든요 <*Applause> 이별의 아픔은 <아프면> 언제나 쓰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slipping> <웃음> 다, 사랑했다 <웃음>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오케이 <웃음> <웃음> okay. 경철이네에서또 다른 사랑이 피고 또 다른 사랑이 가버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시고요. 그럼 안녕!